Q. 13위 브라운 고품격 문놀리 토크쇼 논리 나이 2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시 산... 그래서 아침까지 시간을 소중하게 보냈군요 저도 맨날 아, 시간을 들이죠 어,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? 질라트 퓨즈 어, <웃음> <소비자죠. 웃음> 아 못하겠어요 소비자세요 아나 진짜 미안해, 미안해. 디노가 저희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면은 디노를 잡고 순간이동해서 무인도에 냅두고 종종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, 저희는 그게 왜... 형이냐? <웃음> 그게 <웃음> 형이야지시야 약간 G로 사는 걸 무시를 좀 하시는데 무시하지 않니다저희무시한적 아, 없어요, 어, 무시한 어. 적 없어요. 어. G 존중, G 리스펙게요 자, 해요. 보세요 만약에 G가 진짜 음악을 잘해요 G2BAN? 오 G 오, G. 오, G. 오 G. 12위 월간 세븐틴 화려한 피날레 GOING! 오오 Entonces, 거야? 그게 아니라. 준비됐어. 뛰어 띠어어 파파라리마. 아시죠 이 노래. 자, 회장 사씨한번 더. 파파라리마. 파파리 많나요? 보지마게 한 명을 늘면. 아 즐기면서. 1 2 3 2 1. 레 시 시위리 논픽션 케미 브라이어티 무승관의 전생여분. 어디게 디게트아 음악이 없나봐요. 그냥 하요아아 이들. 아 김난이죠 김난이. 어게어게어어게 김난이.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어, 물 물개인가요? 오오오와 매혹적이야 섹시 섹시 도발 섹시 도 섹시 도 섹시 도발 원근법 렌즈 렌즈 빠져 야 이거 렌즈 손으로 잠깐만 잠깐만 계속 오케이 okay, 시작! 야, 아! 누가, 누가, 누가, 누가. 누워 누워 누워! 야! 야, 야, 야! 왜 야!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사진 찍어 사 야! 야어해 다.. 해1 2 9 6지 소탕 작전! 마우스 버스 터스이왜실까 <웃음> 와, 진짜 빨라, 와! 왜 이렇게 빨라, 와! 너왜 여기 있어? 뭐, 잠깐만, 잠깐동이명 가자. 진짜, 찾자. 찾자. 이것만 먹고 바로 갈게, 진짜. 응. 너왜 여기 있어? 뭐, 잠깐만, 잠깐 <웃음> 잠깐만. <누구지? 웃음> <웃음> <웃음> <놀들> <놀들> <놀들> 뭐야! 뭐야! 뭐야! 아야야 <놀들> 아! 잠깐만 민규야! 민규야! 아, <놀들> <놀들> 아 진짜 웃겨! 아니 그이 형은 갑자기 복무로 왜 나타나는 거야? 너무 웃야 아니 <놀들> 아, <놀들> 그게 아니라! 아, <놀들> 아니, <놀들> 아니, <놀들> <그거> 아니라. <놀들> 왜 왔어? 아니 왜 움직여? 포도 포도로 갑니다! 포도 포도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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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포도포도포도포 포도 포도 포 d 도 pudo, pudo, p 에에 o p 세 d o p 도 d 도 p 도 d 도 p 도 d o 포도 포도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깐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도, 보보도 도아라 포가. 잠깐 잠깐요 이게, 어, 이게, 아, 이게 결정이 승부가? 안 되는 바람에 아, 다른 게임으로 9위 조와 무제 제작진 유 카니발 하나 둘 셋. 나 아, 나. 가을이 왔어요 잘렸어요. 어? 잘렸어요. <목소득> 아, 아, MC 잘리다니요. 아 빠른 시간. 아고에서 최초로 MC 잘렸습니 <목소득> 월간 세븐틴 최초로 잘렸습니다. <목소득> 아. 야만 저희 회의 좀 하요. 아, 잠깐, 잠깐만. 아, 이거 저, 어떡하냐?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, 이가이이잖아 이거, 우리가 아, 만만해. 우리, 아니, 아, 아, 거 이거, 이아 이거, 이 이거, 아니 이거, 이거, 이거, 나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이 어쨌든 마피아를 다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면 은 가장 확신스러운 호시 형 그냥 죽이고 화신스러운... 우리가 빨리 찾아보자 야, 이렇게 하는 거 어때? 야, 야나 마피아야, 마피아니까 <웃음> 나 마피아니까 너 살려줄 테니까 돈 있는 위치 말해 너 어딘지 알잖아 알아요 <웃음> 알지? 알아, 몰라 너 살려줄게 돈 있는 위치 말해 왜, 왜, 왜, 어. 왜, 왜, 왜. 어. 야, 가만있어 야, 야, 야 가만있어 가만 가만 <웃음> 호시야, 가만 우리한테 민규가 있잖아 잠깐만, 그러면 10만원 만 떼줄게 <웃음> 너 10만원 줄게 여기서 죽을래? 10만원 받고 갈래? 말해, 여기 선택해 아니, 그러면은 어, 우리가 죽을게, <웃음> <감천이 어때. 웃음> 아 만에. 10만원 만에. 감0만원 만에. 1 0 죽여볼까? <웃음> 야, 이만원 만에. 10만원 만에. 1 0만어 만에. 1 0 죽어볼래? 어0만원 만에. 10만원 만에. 10만원 만에. 10만원 만에. 1 Trip Seventeen God t e l l u s ᄀ, ᄀ, ᄀ, ᄀ!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<웃음> 색다르게 믿음새는 빛 위해 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있어요. 국밥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. 너무, 어. 네. 야 저기요! 사이다 한 잔! 와! 와 너무 멋있어요! 와, 굉장히, 굉장히 니다 이거는 제가 좀 소름이. 네. 어. 그러니까 사이다 한잔 주세요가 아닌 사이다 한, 한, 잔. 한 잔. 이게, 이앙상블로 그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합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? 맞습니다. 아. The... 사실 뮤지컬에서 또 댄스가 중요하거든요. 댄스 중요하죠. 예. 네. 네. 혹시 저는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없어요. 로봇버전으로로봇버으을 지렁이 할수 있나? 가능합니다. 아, <웃음> 가능합니다. <웃음> 가능합니다. 지금 아까 그 문화도 분명히 문준인데 네. 지금 동명이인 지 모르겠는데 문준이 나와주세요. 문준이가 있다고? 아 자고 있는 거 같은데요? 어, 저, 어, 저거 안녕 오, 친구님 네. 옛날 생각난다 문준이 문준이 사는거 저분이 문준인가그 일어나 안녕하세요 <웃음>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아, 저희는 <웃음> 아니, 아 이게 까불이에요, 까불이. 까불이네. 야, 실질 실질 안내요 아니 직업이 까불이기. 이가 마지막잖아, 마지막잖아. 부담. <웃음> <웃음> 아 좋아요, 좋아요. 아, <웃음> <거의> 계속 가르네. <웃음> 어, 야, 아 마지막이라서 부담 많이 되세요? 아, 어, <웃음> 잠깐 어? 그분 가는데? 음, 진짜. <웃음> <꺼렴한> 어, 와, <웃음> 어, 어, 와! 와! 어, 낙타라고 하지 마 어, 낙타! 위 멈출 수 없는 질주 붙는 내발라이 아! <웃음> 여기 물좀 주세요. 아, 나선관이 하면 도전한다. 나는 <웃음> 안 건들고 안 건들고. 오케이 어, 시작. 안 건들고, 응? 안 건들고 어떻게 가? 안 건들고 어떻게 가? 안 건들고 어떻게 가? 3 점, 3 점, 삼 점. 엉덩이 안 아픈 게마 너는 너 인생 사기 쳐도 안 되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신 <정신과의> 나갔어. <사람이 웃음> 야, 명언 제적이네 <웃음> 어. 맞아, 맞아, 찍었어요 맞아, 도깨비. 맞아, 도깨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불팔리다 야, 부서, 부서, 부서. 야, 부스 야, 부서, 나 부서. 얘들아, 나 부서. 야, 나 부서라니까. 내가 야 너무 한 거야, 야 가야, 이거 아 부스터 나온다 아무도 안 들어줬어 아니야 탑 좋아 아 이렇게 말만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안들어왔자자자 아, 자. 자,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오, 와! 야! 아 물팔이 너무해 5위, 지옥의 아스므로 불면제로 도겸이는 또그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. 혹시 아 너네 에피소드 아니? 아니 몰라 몰라.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. <웃음> 이미야 이미 끝났는데. <웃음> 이미 끝났다. <웃음> 제 검은 봉다리가 이제 민규랑 도겸이가 길을 가다가 음. 싸웠어. 어 음.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그때 도겸이가 편의점으로 갔다 와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. 어, 어, 검은 봉지를 <웃음> 들고 있었어. 그래서 민규랑 막 갑자기 막 말싸움을. 막 <웃음> 차차 차가 차차 차 하다가 갑자기 도겸이가 화났나 봐. 음. 그래서. 으아! 검은 게 이렇게 탁 던지는 거야. 그래서 민규가, 너 뭐하냐? <웃음> 어, 근데 그거 주소. 하는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주소. 그러니까. 주수라고. 가서 좋았어. 거기 거기 가서 좋았어. <주웠어>. 은달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회색도 이게 세트. 나랑 그냥, 이제 그냥 나랑 그냥 이제 숙소에서 다툼이 있었어. 어. <웃음> 이제 순간이랑 다툼이 있었어. 두개 명은 이제 하루 종일 나랑 어색했는데 이제 터진 거야, 숙소에서 서로. <웃음> 음. 이제 도개이에서 샤워하러 를 들어가려던 참에 이제 회식 손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막 <웃음>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개뱅이 또 검은 봉지 던진 것처럼 또 화가 난 날. 던지는 게 집이네. 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야. 또 던지려고 하는 내가 그래서 던져 봐.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. 오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그거 어, 스커니 어, 형 거, 거 던지면 진짜 죽라고중간이간막들어 아, <웃음> <웃음> <중간에 맞춰봐라. 웃음> <웃음> 도겸이+ 도겸이, 도겸이, 도겸이 최근 작년까지 하나님 방으로 착한 이미지 네, 아니었어? 석하다착 아닙니다 아이고. 여러분 자 그리고 아이고. 여러분 친구들끼리 택시 타고 나서 이제 근데 지갑이 좀 없거나 왜? 좀 난처한 상황일 때는 어, 가방에 지갑이 깊숙이 <웃음> 있다고 <웃음> 가방에 지갑이 깊숙이 <웃음> 있다고 그런 <웃음> 깊숙이 <웃음>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<웃음> 네, 네. 아, 내가 살다가 들은 최고의 변명이었어더웃긴건 그래? 심지어 응. 내달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고 자기가 장소+ 장소 말하는 사 마음을 질게요 그래서. 안말할거 예. 얘 막낸데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그래. 재우자 디노 생일이었어? <웃음> 디노 요근래 일주일 동안 술만 먹어고 <웃음> 오늘도 8시까지 먹다 오지 않았나? 와 진짜? 아 8시에 딱집 들어가서 <웃음> 아 컨디션 멎으면서 <웃음> 뭐 <하시면서> 갑자기 들어가서 <웃음> 전동면도기 탁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중요한 건다 혼술이야 그래? 혼술 아니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막걸리는 <끝났어요>? 끝났어? 끝났어? <웃음>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말 안 어? 해서 어. 어? 어? 말하면 안 돼요? 어? 말하면 안 탈락이야 탈락? 튀김 아, 먹겠습니다 <웃음> 음. <웃음> 야얘땀 흘려 원우 형? 음 <웃음> 음. 음. 음. 저음 저음 먹방이네 저음 먹방 t 이스 t y Tasty, Tome, Tome, t a 클루 e 사 a s t e 자 놈이 왔다 나야 돈 t 더 달란다 t 기 Taste, Taste, Taste, t a s 혹시 t a 다 t e t a 놈 t e Taste, Taste, Taste, t a s 가 e Taste, Taste, Taste, 이걸로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진짜 유연장을 바꿔치기해서 도장을 찍어야 도장을 찾아야 돼. 걸로 찾아보겠습니다. 뭐야? 또 뭐야? 연기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? 넌 지금 여기서 용의는 거야. 넌데? 넌데? 어? 너 진짜 연기한 것은 내가 인정할게. 너야? 아니. 너 너잖아 정해줘, 지금. 너가 보여줘봐. 너가 보여줘봐. 보여줄게. 없어졌어. 줘봐. 왜네가안 줘? 너거 어떤 사람이지만 보일게 아무리 봐도 상관 없잖아. 아니지 이게 보여 보, 보이면 안 되지. <웃음> 나 아니야. 줘봐. 그 그래, 지금 나 아니면 너잖아. 두개 남았잖아. 너 안면 나잖아. 당신에게 그랬듯이 나도 당신이 영혼 가지 잘가 잘가 됐어 3위 배준과 무력이 난무했던 술래잡기 우와, 우와! 어디가 <웃음>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아, 여기 <웃음> 다 계셔가지고 아 진짜 모르 무슨... 봤거든? 나도 봤어 그냥 가던데 아니 야 은우야 같이 가 아니 문제는 열쇠가 없어 그러니까 응. 아 이걸 한중 찾는 거인데 아니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자꾸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없어 자꾸 그래 절대 못 찾아 찾아야 되는데 쫓아오거든 <웃음> 여기 살인마가 자꾸 돌아다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, 여기 한명더 있어 살인마 도와줘 우와 와 어차피 우리밖에 없어 야 민규 민규 도와줘 <웃음> <야. 웃음> 다야이 건들 와! 이야 오래 기다리셨죠? 살려주세요. <웃음> 진짜 고생 많으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진짜 고생이 피식할 수 있는 거 없나? 난아저거 <홀람> 그, 뭐, 어. 뭐야? 아, 쟤 뭐야? 어. 아,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잠시만요. 제 마지막으로 해드리려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! 제가 못다한 꿈이 너무 많습니다.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슈아 형, 슈아 형을 제가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진짜 이것만 약속하겠습니다. 오시씨야문 열어줘! <웃음> 제가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, 님 후렴이 랩댄 왓 이런데 이제 후추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. 후추나 뭐 소금? 왼손부터 한 번, 두번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한 번, 두번 올라오면 돼요. 그리고 리듬, 리듬. 어 너무 잘한데5 6 7 네. left ten, right. five. left ten, five. 아, <웃음> 잠깐만요. 에스어벡!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네, 고잉 세븐틴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신 <웃음> 고잉 세븐틴 캐럿 어워즈 다들 즐기고 계실까요 네,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음. 순위들도 보이고 네. 이렇게 투표로 고잉 세븐틴의 애청자분들의 최 에피소드들을 볼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맞습 네. 자, 이제 대만의 1위와 2발표만 남았는데요. 오! 오! 네 그러면 버논씨 1, 2위 후보 소개를 해주시죠. 예스. 네 바로 돈 라이 트와 티티티입니다. 와티 t 티돈 라이 1위의 두피스가 네. 2위의 두 배라고 하는데 오! 멤버들은 오, 어떤 에피스가 1위일 것 같아요? 야. 1위? 잠시만요. 1위의 두 배. 수로돈 라이 트랑 티티티. 네. 아무래도 TTT가 야. 높지 않을까? 그러 아, 아, 저는 돌 라이 트가 높을 것 같아요 돌 라이 트요돌 라이 2 제가 또 활약을 했죠 네 그렇죠.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또불파 의사였기 때문에 네, 저도 사실 TTT <웃음> 네 멤버들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네, 네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인 1위는 과연 어떤 에피소드일지 만나볼까요? 2위 돌 라이인가? 또 라이인가? 돌 라이 트 아, 의사가 자기를 살렸어? 야. 그러면 진짜 재미없다 진짜 아유. 너무나 날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? 나, 내가 부를 거야. 난찾 차단해서 이거나도 민기야. 뭐야 뭐야 뭐야 뭐야. 얘, 얘 무서워. 이번에 마피아에서 네가 성공해라. 하고 어때? 어때? 어때? 그래, 내가 아, 어떻게 주딱 들어맞아? 이게. <웃음> 17의 하이퍼리얼리즘. TTT! No 다고 m e s 이 노래 모 l i 고 s on the same d 리 y t t t e 명 g h t e i 전 세계적으로 별명이 얼마나 좋니 자 i e i e 딸기 케이크 섹시 댄스 당근 케이크 마살라티 계란볶음 치즈라면 고기 전용 먹는 샘물 사과 주스 쓰레기통 이중 인격 만두라면 테이크 <웃음> <와, 웃음> 나이스 마셔라 이게 이 영어가 네 글자로 보였거든? 어. 왜 뭐라고 하는 거지? 거지? 민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야 목말라가지고 아, 먹고 싶은 거잖아 나 계속 목말라 따따따야 좋다 이거를 벌칙 받은 사람이 그 노래 불러어따따해요따 빵빵 <웃음> 누리리아아아사 엘바리 사마라다 죄송합니다. 대망의 일는 TTT였습니다. 야 우리 캐럿 고잉 기다리는 동안은 저희는 사실은 쉬지 않고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. 예 안녕하세요. 매주 수요일 고잉 세븐틴이 다시 돌아옵니다. 예 오늘 뽑핀 친한 편들을 다시 복습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조금만.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 감사합니다. 사랑해! 조금만! 조금만! 조금만! 사랑해!